구독 누구세요 해볼까 누가 있어? 뭐하는 어, 방일까 궁금한가요? 방음을 다차 있을까 궁금해 아침 우니 궁금해 어 누가 있어서 그 들어가고 싶어 자왜 네. 아이 꼬리 엄청 흔들면서 들어갔어 누가 있어 아이 디다냐 불켜줄까? <목소리> 아 뛰다녀, 아이 뛰다녀. 누구 보고 싶어서? 아예 보리언니 보고 싶어서 왔구나 우리. 오줌 똥 오줌 못가여서 침대에 못 올라가는데 올려줄게. 누가 보고 싶었어? 아예 보리언니 보고 싶었어. 또 누가 보고 싶었어? 아빠 보고 싶었어? 아야야 아니야. 짐벌디 잘 잤어요? 야 아침부터 싸울거야 얘들아 얘들아 아침부터 싸울겁니까? <웃음> 왜? 아빠가 안 데려 보내줘? 어이, 뭐야, 뭐야. 아빠 아수고신냐 아하 얼른 얘들아 아빠가 일어났어 아이, 쌀이 아빠 반가워. 아빠 반가워. 아이, 아빠가 아침에 깨워줘서 좋아요. 아이, 좋아요. 아이, 좋아요. <웃음> 쌀이만 놀아주니까 보리 표정 봐. 아빠도 놀르다는서 <웃음> <찐벌이> 아빠. <웃음> 아이... 아빠 좋아요 보리 완전 아빠바데뭐라아 거야. 아빠일아났다아빠 아빠 일어났어 자가자 아빠가 아내려아가아아아빠 옆에 닌거는 찍히는... 사자보리네요 <웃음> 아니 아빠 바람인건 알겠는데 얘들아 아빠 옆에서 그렇게 싸우면 안되지 <웃음> 야야 얘들아, 얘들아. 아, 얘들아. 아 아이, 귀여워요. 아빠 사랑이에요. 응? 안녕. 너무 음, 귀여워. 멜, 안녕하세요. 멜롱 멜롱이에요. 멜롱 멜롱이. 멜롱 멜롱이 사실은 우리 언니 밥 먹어서 우리 언니한테 먹게 해. 아빠한테 멜롱 멜롱이에요. 안녕하세요. 아아 문다문아 문다